안녕하세요. 사린젤입니다. 이미 날이 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 스위스 환지 상황에 대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미 스위스 확진자 수가 한국을 넘어섰어요. 금일 27일 기준으로 스위스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만 3천 명이 되었고 사망자 수는 200명이 넘었어요. 매일 새로운 확진자 수가 천여 명씩 늘고 있는 추세예요. 또한 100만명 대비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전체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비해 낮지만 전체 인구 수가 낮기 때문에 100만 명 대비 확진자 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El próximo 17 de mayo, Suiza debe celebrar un referéndum para renovar el Acuerdo de Libre Circulación de Personas en la Unión Europea. Este referéndum ha sido pospuesto debido al coronavirus. Para la democracia suiza los referéndums son muy importantes y es un hecho muy raro que se posponga o cancele un referéndum. 이미 스위스 주변 국가 및 Schengen 국가에 대해서 입국문지가 내려졌는데요. 지난 25일부터는 모든 Schengen 국가에 대해서도 입국문지가 내려졌어요. 이것은 스위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락카우트에 들어간 거예요. 스위스 국민, 스위스 규자를 가진 사람 En Suiza se mantiene la recomendación estricta de permanecer en casa, a diferencia de otros países que prohíben a la gente salir a la calle. Una prohibición así resultaría un choque frontal contra la mentalidad suiza. Los suizos pueden salir solos o en la, con la compañía de sus parejas a comprar, a pasear, a hacer deporte y los padres pueden salir con sus hijos a la calle. Para evitar así que estén todo el día encerrados. Lo que sí que no pueden los niños es jugar con otros niños en la calle. Las escuelas y universidades permanecen cerradas, pero las guarderías están abiertas para evitar que los mayores cuiden de los niños pequeños y se infecten con el coronavirus. 그리고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 저희 영상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건강 시하세요 s si e ha g a d o el a l e e s tus c o m e n o porque q u r e m o s s r e s a Y si todavía no te has u s c r i t o dale al botón de suscribirte. Es gratis. Aquí os dejamos un v í d e o sobre Suiza y el coronavirus. Hasta pronto. Hasta pronto. Cuidaros. I want to go to the street, I want to go to the street, I w a n t to l the day closet at home, I will become crazy, subscribe, subscribe.